안녕. 어디가? 기존 것에 만들어 그리고 건데가. 은행 왜 가? 은행 카드 만들어. 체크카드. 어. 신용카드. 신용카드 아니. 야 아니야. 그럼 체크. 어. 신용카드 그럼 그 신용카드 달아 응. 너는 신용카드 못 만들어. 베 왜냐면 얘네 항상 공보할때 신용카드 랑뭐 카드가 궁금해서? 체크카드야? 돈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 신용카드는 뭐야? 신용카드는 돈 없어도 일단 먼저 사용할 수 있어 나중에 갚아야 돼응응응 베트남에도 있지 맞아. 근데 베트남이 뭐 사용하면 n 로 đ 입거야 ắ 왜냐면 c 금 i 응. 금 리금 금리 금 v 이자 nhà mình đ 같이 갔잖아, 엄마랑 응. 만원안 쓰면 2,000원 안 돌려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만들어. 아, 그래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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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료하게 됐어? 응. 어? 응. 유료하게 응. 어레... 어 응. 이거 올해 중국 유명한 사람들. 아, 범위대. 맞아. 하다 그리고 음식 먹는 프로해. 아. s 들어가 <웃음> <웃음> 괜간 좋아. o v e 야 도삭면 도삭면 아. 아. 아. 맛있겠지이 응? 기 음. 있을 으로할 응? 응. 그냥... 음무 <목소리나> 고추 없네? 뉴스 상권의 가장 핫한 상품, 진스물은 바로바로 화일 정복입니다. 활 전복을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40% 할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복회, 전복죽, 전복버터구이 전복찜 등 다양하게 요리하여 드실 수 있는 싱싱한 활 전복으로 온가족 건강밥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이렇게 말하면 녹음이 돼? 응? <목소리도>